네, 저런! 세이관련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 맞춰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체나 자동차사의 매뉴얼은 기관과 누적 주행 거리에 맞춰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운전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의 그 많은 부품과 소모품의 관리뿐 아니라 특히 그중에 엔진오일의 애매한 교체 시 쉽게 체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자동차사나 정비업체 매뉴얼은 통상 주행거리에 맞춘 점검 주기를 표기해 놓은 것인데 일부 부품들은 주행거리와 경과 시간을 함께 체크해서 점검이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엔진오일과 오일필터이고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는 차량의 주행거리와 경과 시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서 점검과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야. 사실 나도 엔진 오일필터는 오일의 교체주기를 기록을 해놓지 않게 되면 교체 시기를 가끔 놓칠 때가 있어. 그리고 운전자마다 운전 환경이나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험한 길을 자주 다니거나 오르고 내리막길이 많은 지역 고속주행이 많은 경우처럼 가혹한 조건에서 운행이 되는 차들도 꽤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통상 조건에서의 차들과는 엔진오일의 점검과 교체주기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런데 차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 정비업체를 찾아가서 정비를 받고 싶은데 과거 일부 업체의 과잉정비와 바가지 상술 때문에 생긴 구 심도 있고 선뜻 정비업체를 선택하고 방문하기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조건에 맞춘 부품이나 소모품을 점검하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정비업체 의 위치나 서비스는 어떻고또 다음 점검 시기까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 너무 좋겠지. 그래서 바로 이럴 때내 차에 맞는 엔진 오일의 정보, 가격과 다음 교체 주기까지 쉽게 알려주는 어플이 하나 있는데. 아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플은. 저희 채널이 추구하는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는 컨셉과 일치해서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트뷰 이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어플이지 예전 어플명이 마카롱이었고 지금은 마이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마이클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엔진오일의 점검이나 교체 시키를 놓치지 않고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점검사항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게 돼 있어 마이클 어플의 이용 방법도 간단한데 어플을 설치하고 자동차 제조사 차종 모델 연료 등을 선택하면 내 차의 등록이 완료되고 서비스 찾기가 바로 가능해지는 거야 그 외에도 서비스 센터 주유소 손세차 같은 이용도 인기순, 거리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정비소를 선택하면 내 주변 정비업체 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 비용하고 업체 소개, 리뷰 등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를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해서 예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예약을 하고 업체 방문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예약 방문 후에 엔진오일 교환을 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주시고 정비 리포트까지 뽑아주셨고 또 다음 엔진오일 교환 주기에 맞춰서 알람으로 알려준다고 하시네 어때 동티뷰? 이런 어플 하나면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나 특히 초보 운전자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은 정비 업체를 방문할 때 가격은 얼마여야 적당한 것인지와 또 과잉 정비와 바가지는 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자동차의 많은 부품과 소모품의 관리 주기도 잘 모를 때 마이클과 같은 어플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 차를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한분 생긴 것 같은 든든한 느낌입니다. 내 차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